포츠 투데이 우빈, 기자배우 박준규가 연기 대신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속마음을 고백했다. 7일 오전 방송된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박준규의 스토리가 그려졌다. 이날 고박노식의 아내이자 박준규의 어머니는 가장으로서는 너무 아쉽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매일 제작진들과 사람들로 집이 우글거려서 그 생활 안 한다길래 공부할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배우를 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을 생각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박준규는 안정된 회사를 나와 1988년 영화 카멜레온의 시로 데뷔했다. 그리고 박정규는 꾸준히 작품을 하며 15년의 무명 생활을 견뎌냈다. 생각이 나는 건 어렸을 때 명동에 있던 백화점에 선물 사주러 가셨는데 아줌마들이 사인해달라 그러고 만져서 못 사주고 나왔다며 집에도 잘안 계시고 그러 면들이 많아 어린아니때 저는 영화 배우 안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준규가 드라마 대신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속마음도 공개됐다. 그는 쌍칼박노식 아들 쌍칼이지 박준규를 아직도 모르셨다. 드라마 흥행하면 버라이어티를 나갔는데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나를 찾더라. 후에는 박준규 웃긴 줄 몰랐어요라며 계속 박준규를 찾았다며 그래서 작전을 짰다. 드라마를 접고 일단 예능을 나가자라고 밝혔다.